어 소리 좋데 <웃음> 하나, 둘, 기존의 프리암 미식가라는 코너는 먹방을 하는 코너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논장시대라는 코너는 유명 맛집들을 찾아가 장사꾼의 시각으로 알려드리고 그 집이 놓치고 있는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대안들이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면서 장사의 노하우를 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논장시대의 첫 번째 맛집으로 먹어볼까 매운 불갈비 찜집을 찾아갔다 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약수동에 있는 먹어볼까 매운 불갈비찜 이란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성이 제가 밖에서 보니까 1층에서 하다가 좀 장사가 잘 되셨는지 2층으로 또 확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1층은 조그맣고 2층은 그거보다 한두배 이렇게 큰것 같아요 근데 1층은 장사를 안 하시고 2층만 지금 현재는 장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인테리어를 막 화려하게 해 놓고 뭐 가게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는 집인데 그래도 제가 약수동에서 그래도 맛있는 집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집이라서 방송을 왔습니다 이 집이 원래는 할머니가 운영을 하셨는데 요번에 갔더니 아드님으로 바뀌셨더라고요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아드님이 그거를 이제 대신 이제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맛이 더 맛있어 졌어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고기를 선별을 더 맛있는 걸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냉동을 안 쓰고 여기는 냉장만 썼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냉동이 아니라 냉장이죠. 를쪄시 냉장이죠 무조건. 아, 냉동은 절대 아니고. 딱 보기에도 냉장이야. 확실히 냉장이야. 양념에 음. 거기에 빨리 되겠거. 죠아 냉동은 안 하고 있어. 시간이 걸려. 냉동 시간. 냄새나. 냉동은. 이게 바쁠 때, 손님 많을 때는 냉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가 지금 바로. 우리 바로 해야 돼. 여기 뭐그 반찬도 별로 없고, 김치 하나 달랑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콩나물만 그 매우니까 넣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주세요. 근데 이집에 특징이 하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점은 매운 거 먹었을 때 중화시킬 수 있는 국물 순두부탕이 나오는데 굉장히 순두부탕이 바지락 넣고 국물 내서 계란탕처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가격이 또 저렴합니다 3,000원이라서 제가 갈 때는 항상 어, 제 거는 따로 하나 다른 친구 왔을 때는 또 따로 하나 시켜 먹기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하게 제가 봤을 때는 콩나물 삶을 때 콩나물 국물에 바지락 넣고 그리고 순두부 넣고 계란만 푼 탕인데 굉장히 매력 있어요 애주가들이 보면은 이 순두부 탕 계란 순두부 탕이 굉장히 매력적인 면 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어 매운거 먹기 전에 속도 풀지만 해장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탕? 가격도 저렴하니 편안하게 또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술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국물이 없으면 이 매운 거를 또 먹기가 그렇죠 캡사이신으로 양념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매운맛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입술 주위가 굉장히 아파요 입술 주위가 굉장히 아픈데 여기는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냈구나 딱 느껴져요 청양고추로만 매운맛을 냈다 캡사이신의 매운맛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맛이지만 청양고추의 매운맛은 굉장히 매력있는 맛이에요 그런 차이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맛있으니까 맵기가 확 오지 않고 서서히 오다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온몸에 땀이 <웃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아 먹는 것도 이게 제가 오랜만에 전투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뭘또 매운 걸또 이기려고 그렇게 전투적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기 자체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흔드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입에 넣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서 야, 이거 냉동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맛이다. 이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아, 저희 와이프는 술을 너무 좋아요. 술 없이는 하루를 안 보내는 것 같아. 근데, 저도 어느 순간 술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매운 것도 또 땡기는 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특징 어, 계란 순두부탕 또 술꾼들이 좋아하는 맛 하, 매력 있어요. 처음에 너무 부드럽고 맛있으니까 제가 계속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찌개나 찜정골류 하시는 분들이 항상 못 하시는 분들은 감자나 무가 들어갔을 때 충분히 익지 않고 손님들한테 내어줍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충분히 무나 감자가 익었을 때 국물 맛이 우러나오고 아니면 감자의 전분이 스며들기 때문에 감칠맛이 더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집은 감자가 충분히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감칠맛이 더욱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막 맛있게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몸이 어 절로 춤이 나오네요 <웃음> 맛있습니다 이제 근데 은근히 몇 개가 올라오니까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게 돼요 자, 너무 매울 때는 또 콩나물로 매운맛을 조금 중화시켜 줄수 있는, 어, 아무래도 콩나물에서 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음, 너무 매우면은 이제 콩나물 넣어서 조금 끓여주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중화는 됩니다. 충분히. 푹 삶아서 이제 주셨기 때문에 뜯어먹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질기지 않고 충분히 양념이 고기에 배어졌기 때문에 또 더더욱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4인분을 저희가 시켜서 먹고 2인분을 또 따로 시켜서 더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또 볶음밥 마지막은 또 탄수화물이죠 볶음밥을 먹었을 때아 마지막이 아 깔끔해질 수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은 밥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먹었는지 땀이 아주 제가 이제 장사꾼의 입장에서 장사꾼의 시각에서 이제 위치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위치예요. 근데 1층이 아닌 2층에서 할수 있는 거는 그만큼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 말씀에는 단골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어 지금은 2층에서 하셔도 충분히 장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위치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어 그 바로 옆에 또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치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이 굉장히 깔끔해요 뭐 먹지도 않는 거 이것저것 막 나와봤자 아무 소용 없거든요 임팩트 있는 거딱 한두 개지만 하딱 나왔을 때 장사했을 때 훨씬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손님들이 또 반찬 없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오히려 메인에도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저는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이 집은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나이 드신 어머님이 장사할 때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냉동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아드님으로 바뀌면서 냉장을 쓰고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어 조리를 해서 주시니까 훨씬 더 맛있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간판 간판 상호 그 쉽게 말해서 가게 이름 지을 때 먹어볼까? 매운 불갈비찜 어떻게 보면 은 프랜차이즈 느낌도 좀 나고 어떻게 보면 은 애들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가지 팁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상호 를잘 지으시는 분이 저는 백종원 씨라고 봐요. 백종원 씨가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역전우동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우들을 잘 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먹어볼까? 이런 거는 홍대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상호를 쓰면은 젊은 친구들이 아 뭐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처음 장사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슨 상호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장면가들이 왜 있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 이름을 따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성광수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 판단해서 저는 좀 창피했어요. 그리고 조금 싫어했던 이름인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 좀 이제 임팩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 어 처음 들었을 때어이 사람 다음에 내가 봤을 때도 기억할 수 있는 이름 그리고 누가 들어도 항상 친근감 갈수 있는 이름.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호들을 처음에 채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장사할 때 친근감이 가고 아니면은 어 한마디 했을 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 상호를 짓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상호를 잘 짓는 분이 백종원 씨거든요 그거는 정말 잘 지으세요 근데 요즘에는 백종원 씨가 직접 상호를 짓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설렁탕 뭐 라멘 제작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백종원 씨가 직접 짓는 것같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근데 예전에는 백종원 씨가 확실히 잘 지어요. 인정합니다. 진짜 잘 지어요. 그래서 약수역에 맞지 않는 상호다. 그 지금 사장님 어머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 상어가 딱와다아야지 사람들도 한 번씩 들어와 보고 어뭐 인, 뭔가 임팩트 있게 보여, 보여야지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먹어보고 하는데 먹어볼까? 일단 좀 장난치는 느낌? 아니면 은 프랜차이즈 느낌? 이런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빨리 손님들이 찾진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워낙 오래 되셨으니까 어, 손님들이 벌써 다이집 맛있다고 인정하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시고 상호 잘 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제가 예전부터 가던 약수 시장 쪽에 먹어볼까? 매운 불갈비찜 소개시켜 드리면서 장사 노하우도 장사꾼의 시각에서 보는 맛집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항상 촬영하고 있지만 뭔가 아직도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임팩트를 막 빨리 좀 와닿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방송은 제가 처음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방송을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더 와닿을 수 있고 더 이제 화면상에서 봤을 때도 아이 사람들이 노력한다 이런 걸더더 더 어필하고 싶어서 어, 오늘은 쇼파에서 한번 촬영했는데 어색해요 <웃음> <웃음>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